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요새 자꾸 이런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영둥이님 혹시 진짜 혹시 조정석님이랑 광고 찍으셨어요? 영둥이님 혹시 롯데카드 광고 찍으셨어요? 영둥이님 혹시 TV에 광고나오는 거 영둥이님이에요? 하... 진짜... 요즘 이런 연락들이 너무 많이 와요 진짜로 진짜로 왜지? 뭘 왜야 <웃음> 맞습니다 로카 시리즈 자 이번에 아주 운이 좋게도 조정석 배우님과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찍고 왔습니다 광고를 찍어서 이미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TV에 광고가 나와 나 TV에 나와 여러분 저 TV에 나와요 TV에 나온 사람들이 어, 제가 이제 직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음악도 하고 있고 영상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모델 겸 배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꿈이 배우 였어요 원래 꿈이 배우였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해서 학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대학도 엄청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영상과 오게 된거고 그때 당시 이제 연기 주, 한창 준비하던 시절에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한창 연기 준비하던 시절에 롤모델이 조정석님이었습니다. 진짜로 이거 막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한창 내가 가장 좋아하던 배우가 조정석님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연기를 위트있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이거 인정해야 돼. 이거는 뭐 호불호가 아니야. 나는 호불호라 생각하지도 않아. 조정석님은 너무 대중적으로도 인기 많으시고 너무 캐릭터를 재밌게 잘 소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카르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정말 멋있어. 자. 어디 봐봐. 웃어, 웃어, 웃어. 아이고, 좋다. 야뭐 하는 거야? 제가 연기적으로 이런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싶어서 정말 롤 모델이었습니다.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연기를 잘안 하니까, 그때만큼 존경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와아아아아 아 진짜 존나 서운하네 진짜 게, 당연히 계속 좋아하고 있었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모델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슈 화장품 남자 헤어 모델도 하고 있고 전에 카카오페이 래퍼 역할 컴패션이라는 광고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친구들 데려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출연했었는데 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really... 아무튼 제가 이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롯데카드 광고다 이번 건 롯데카드 광고인데 뭐그 연기 좀 해서 보내달라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콘티를 보니까 메인 배우가 조정석 님인 거예요 오우 oh, 쉣 <웃음> 말이 안 되지. 솔직히 말이 말이 안 믿기지 안믿겨요나 아직도 안 믿겨. 난 TV 에 나오면 뭐안 믿겨. 아무튼 메인 배우가 조정석님이셔서 아 이건 무조건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연기 영상 되게 열심히 찍었죠. 그래서 이제 감, 다행히 감독님이 잘 봐주셔서 네 뽑아 주셨고 감독님이 저 아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유튜브 영상 많이 봤다고 막 현장에서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정석님을 실제로 뵀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아 근데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확실히 배우 확실히 이, 이 확실히 경력이 있는 배우이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역 모델 이런 거여서 우리 이제 먼저 카메라 앞에 서있고 조정석 배우님은 슛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오셔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자 배우님 오실게요 하고 조정석 배우님 들어오시는데 진짜 진짜 조명 다 꺼도 조명이 돼아 진짜 조명 다 꺼도 돼 진짜로 아,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우라. 조명, 빛, 후광. 카드 잘 쓰게 조정해 주는 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냥 아네 안녕하세요 정도만 했지. 얘기를 나누진 못했습니다.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고. 예. 같이 뭐본 걸로도 난 영광이지만 같은 광고에 출연을 했다? 저는 이제 배우로서는 벌써 이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배우로서 버킷리스트 다 이뤘다고 봅니다. 예, 네. 진짜 물론 더 열심히 잘할 거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목적을 하나 이룬 느낌? 배우로서의 이제 저는 음악, 배우. 어요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배우 모델, 음악, 유튜브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가지. 근데 이제 이 배우 모델의 목표 정도는 조금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음악적으로 목표. 달성하고 유튜브도 목표 달성하고 물론 아직 목표가 정확히 있진 않아요 아 어쨌든 이제 이 배우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아무튼 그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이번 광고에서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요 이 롯데카드 광고에서 제가 어린 천재 사업가 역할이어가지고 약간 이 자만함 어린 천재 사업가가 이 롯데카드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약간 이런 자만함의 연기였어요 아이씨 봐 롯데카드 니네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액팅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진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제 스피너 돌리면서 아씨뭐 롯데카드 뭐나돈 쓸수록 돈 벌게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의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레이션도 들어가는데 제가 약간 목소리가 애기같고 그러잖아요 하이톤이고 약간 애기같고 앵갱대는 이런 목소리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아, 나도 알아 이제 녹음을 하러 갔어요 녹음하러 가는데 이제 대사가 이제 뭐 카드 쓰고 금융 혜택도 받고 싶어요 이런 대사니까 이제 녹음 가면은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제 녹음 액팅을 해줘요 어 뭐이런 느낌으로 녹음을 해달라 그래서 어막 되게 여러가지 준비 연습 많이 해갔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쓰고 카드 아주 여러가지로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제 녹음을 하는데 거기는 스태프분들이 이제 액팅을 하다가 어 근데 이분 목소리가 생각보다 완전 아기 같네요. 생각보다 목소리 어리시다. 이런 디렉팅이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 이, 이,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드 쓰고 금융 혜택도 받고 싶어요. 시파 싶어. 이랬지. 이제 녹음하다 이제 녹음 끝났어. 그리고 광고를 봤는데 광고에 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웃음> 카드 쓰고 금융 혜택도 받고 싶어요. <웃음> 뭐, 그럴 수 있지. 어, 아무튼, 저는, 저는 이해합니다. 광고 톤, 무드에 맞추려고, 뭐, 다른 분의 목소리를 쓸수 있지. 음. 아무튼, 내가 안 잘린 게 어디야. 이런 좋은 경험에서 내가 내 연기가 커컷안 당한 게 어디야. 내 표정 연기는 괜찮았다라는 걸로. <웃음>